이쿠 님, 이쿠 님. 네. 이쿠 님, 이쿠 님. 네. 아펠님이었구나 몰랐어. 아, 어쩐지 약간 개구쟁이같더라고 찾아다녀 보자. 있어. 미라는 거위를 물었을 때 건속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건속은 미라와 팀이 되며 남은 거위들을 잡으러 다녀야 됩니다. 건속이 되는 게더 그러게 약간 입당 입당되는 느낌이랄까? 건속 당에 입당되는 느낌이야 선택받은 느낌인데 내가 일, 일반 마을사람에서 아, 건속이 되는 별림 네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어. <웃음> 건속 건속 건속 <웃음> 싶죠? 얼른 만들어줘! <웃음> 얼른 만들어줘요! <웃음> 보통의 많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웃음> 존재가 되고 싶죠? 엄마! <웃음> 엄마! 만들어줘! <웃음> 구원소! 구원소! <웃음> 구원소! <웃음> 구원소! <웃음> 어, <웃음> 구원소! <웃음> 어, 나 근데 아닌데? 나 근데 아닌데? <웃음> 어? 여기 미라 여기 방금 빌나갔는데요 여기 아래 아래 제가 별님 챙겨갈게요, 언니! 내가 별님 책임지고 챙겨갈게 알았어요. 저 먼저 가실게요, 그럼면 예. <웃음> 제가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리 오세요, 별님. 내가 만들었으니까 책임지고 데려다줄게 이쪽 오세요. 됐다. 책임지고 데려다니자. <웃음> 아, 우리 별님 왜 이렇게 된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나 때문에. 내가 정신잘 똑바로 차리고 다녔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 <웃음>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별님. 별임사 볼까? 아, 내가 그렇게 만들어 아! 나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죽어서 보자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건속건속건속건속건속건속건속건속건속건속건속 건숙, 건숙, 건숙, 건소 건숙, 건숙, 건숙, 건숙, 건숙, 건숙, 건숙, 건숙, 건숙, 건숙, 건숙, 건숙, 건숙, 건숙, 건숙, 건숙, 건건건건건건건건 방향으로 미란님올라가시는라서 파냐, 라서 파냐. Cut up. They want to talk. b 출동! p b u m 출동 출동 p b 출동 출동 u m p They want to talk. Pull us d 데 어? 카 s 님이요 i c a 오케 i n i c a 님 s i n i Cassini, Cassini, Cassini, Cassini, Cassini, Cassini, c a s s i 리 i Cassini, Cassini, 배배배 s 베 n 베베 a 베베베베 하스님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웃음> 아, <웃음> 아, 와, <우와>! 와, <웃음>